다른데는 양파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들쭉날쭉한 데도 있고 이렇게 고르게 지금 양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에 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바깥 기온이 30도면 비닐한 온도는 35도, 뭐 40도까지 한낮에는 올라갑니다 이게 햇볕이 비닐한 온도를 너무 많이 높게 올리 상승시키지 않게끔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역할도 또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경북 구미에 한 양파밭에 나와 있는데요 같은 밭인데 이쪽은 휑하고 이쪽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밭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 모종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모종터에다가 한다고 모종을 키웠었는데 어, 앞쪽에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엄청 어린 가는 모종을 날짜가 됐다고 심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양파를 다 심고 모종이 조금 남아서 이제 드린 거거든요 아, 그 아까 앞에 거는 지금 그러면 슈퍼무농부 예 제, 제, 제, 제가 키운 모종이고 아예 요거는 이 밧주인께서 파주인 바주인께서 이제 직접 키워서 심은 모종인데 너무 어린 모종을 심어버리니까 여긴 부직포도다 씌웠었거든요 근데 겨울을 못 버티고 이제 얼어 죽은 거죠 다른데는 양파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들쭉날쭉한 데도 있고 이렇게 고르게 지금 양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슈퍼농부의 이 양파밭은 이렇게 지금 균일하고 상태가 좋아요 심을 때 크기에서 지금 별로 크지를 않았다면서 그 밴드 회원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키울 수 있냐고 인근 농가들 밭인데 올해 겨울에 가뭄이 엄청 심했습니다 양파를 심어 놓고 지금 오늘 봄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거든요 네. 눈도 한 번도 안 오고 비도 한 번도 안 오고 겨울에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비도 뿌리고 뭐 비료, 살충제 이렇게 다바짝만 해서 심어 놓고 난 다음에는 이 양분을 흡수하려고 러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을 흡수하면서 이런 양분들을 흡수를 할수 있는데, 겨울에 비가 안 오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겨울 오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흠뻑! 물을 최대한 많이 흠뻑 한번 퍼주셔야 되는데, 어, 그런 또 조건이 안 되고, 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겨울 가뭄이 심각하게 왔었을 때는, 이렇게 양파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심을 때보다 쌀이 더 작아져 버렸죠, 이렇게. 3월 초에는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습할 때는 이제 그 살균제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녹균병이라든지 곰팡이병을 예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음. 지금처럼 이렇게 감을 때는 음. 약도 중요하지만, 어, 수분 공급, 수분 유지를 어떻게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흙을 손으로 이렇게 찌었을 때, 이렇게 해서 주먹으로 지면 이 정도. 뭉쳐질 정도의 수분을 항상 유지시켜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병충해와 물과의 이제 싸움이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 관리기를 해 가지고 고랑을 좀 높게 만들었죠 네. 비가 많이 왔었을 때 뿌리가 물에 잠기지 않게끔 어 두둑을 조금 높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 배수가 잘 되게끔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언제 그 집중호우가 또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 물은 언제든지 줄수 있지만 한번 밭에 고인 물은 빼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그, 흙이, 흙이 올라가, 올라가 있는. 있는 거예요 바깥 기온이 30도면 비닐한 온도는 35도 뭐 40도까지 한낮에는 올라갑니다 이게 손가락 위에 부분이 양파 바닥까지 안 닿이죠 그죠? 네. 네, 센치 이상은 이게 두둑이 높아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 빠진 배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흙이 비닐 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네. 햇볕이 그 비닐한 온도를 너무 많이 높게 올리 상승시키지 않게끔 이렇게 햇볕을 막아주는 역할도 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풀도 잡아주고 네. 지금부터 이제 급성장 하거든요 이제 지금부터는 칼슘이라든지 규산을 좀 사용하셔가지고 어 이제 양파 대공을 좀 이렇게 누워있지 않고 바닥바닥 설수 있게끔 칼슘 구사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돼요옆면 음, 살포하시면 되죠 살균 살충제 사용하실때 그때 같이 넣어서 이렇게 살포해 주시면 이렇게 양파가 이렇게 씁니다 안, 누워, 안 넘어지고 <웃음> 칼슘 고구사는 어느정도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거예요음뭐 1100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000리터에 뭐 1리터 1 0 0리터 물에다가 한 1리터 정도 사용하셔가지고 어, 사용하시면 되고 뭐슈퍼추비 연면 살포하시려면 은 지금 상태 이 정도 되시면 한 2키로 500백으로 한 2키로 정도 사용하셔서 연면 살포해 주시면 은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양파 모종 모종 네, 양파 모종이 50% 차지합니다 야 대단하네 양파 네. 모종이 50% 처음 정식을 할때 유치원생을 심을 것이냐 음. 초등학생 중학생을 심을 것이냐 튼튼하게 키워서 군대 가서 버틸 수 있는 고등학교 대학생쯤 되는 스무 살 정도의 힘을 쓸수 있고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청년을 음. 밭에다가 심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음. 이 겨울을 나고 못 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50%가 모종이고 나머지 50%는 뭡니까 토양 조건도 맞아야 되고요 토양 조건 네 양속 pH를 맞춰주지 않으면 산도가 높고 낮고 차이에서 아무리 좋은 비료, 뭐 SM팜을 주든 뭐 아무리 좋은 수입비료를 줘도 먹지를 못합니다 pH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 저희는 항상 뭐 칼슘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그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산도 측정을 해서 높이고 낮추고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준비하는 게맞습요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수확을 하고 농경지가 밭이 비어있을 때 어, 위의 흙을 한 15cm에서 한 20cm 걷어내고 흙을 어, 걷어내요 이걸 다? 아니 아니 그렇게 위에 흙을 걷어내고 작물 뿌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기에 땅을 봉투에 수집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지고 가면 어, 이렇게 pH 산도 측정을 해줍니다 제가 밭농사 짓고 처음 한 15년 전에 했었을 때는 어느 밭 피해 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 자리랑 또 저기 뒷자리랑 다릅니다. 피 아, p 시가 땅마다 다르군요. 땅마다 다른데, 밭, 밭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를 찍어가면 다 다릅니다. 아, 다다르나 예, 어. 평균치를 내야죠. 평균치. 평균치를 내서 거기에다가 석회를 뿌려서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유황을 넣어서 조정을 할 것이냐를 어. 선택을 해서 아니면 어, 어느 정도 6에서 뭐한7 사이에 왔다 갔다 뭐 6.5 정도가 가장 좋거든요. pH 6.5 가장 좋은데? 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작물들이, 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냥 많이 안 넣고 칼슘하고 요황을 음. 어, 영양분으로 또 살포를 해줍니다. 어 우리가 뭐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이렇게 감자는 보통 뭐0일 안에 모든 농사가 다 끝납니다. 단거리. 예. 예, 예. 무 배추 단거리. 예. 그것도 저는 일주일 정도는 얼마든지 미뤄서 조건 맞게 토양 상태가 좋을 때 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날짜가 됐다고 그냥 심는 게 아니고. 네. 날짜가 되더라도밭 상태라든지 수분이 없거나. 네.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너무 메말라 있는 밭을 피복해가지고 심어도. 일주일 먼저 심어도 성장 안합니다 왜냐하면 비닐 안에 물이 없습니다 흙이 말랐어 네. 말랐으니까 심어도 성장을 못합니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이 없으니까 리이 네. 나올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래도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진 상태에서 밭갈이를 해서 피복을 하게 되면 이그 비닐 안 흙들이 이렇게 부드러우면서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파고 드는데 네. 이 덩어리 흙 막 이렇게 출력덩어리가 있으면은 또안 되는 거예요. 네, 골프공, 야구공, 테니스공처럼 많은큰 덩어리들이 있으면 네. 어, 큰 뿌리들은 성장을 하는데 이 잔뿌리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날 양분 공급이 한 10% 차지하죠. 10%. 네. 10%.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빠져도 네. 요만큼 부족해도 많은 차이가 나네요. 이제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자꾸 이제 속도가 처지는 거죠. Go! o yeah. <laughs>